바로바로 할까요, 형? 응. 민규 불러주세요. 민규야, 아, 안 적었더라. 어? 안 적었어? 나저선 10만 원 중에 100만 이될 거야. 아직까지 믿음이 안 가는데? <웃음> 그러면은 이번에 70만 원 걸어. 차라리 아, 차라리 아, 여기서 안 확인을 안 하고 하는데? 싶으면 1회 별 숫자로 단위로 던져줄게, 차라리. 90만 5원 보내. 그래. 너무 똑똑해서 그런 거에 안 휘둘릴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내가 확인을 시켜줄게. 음. 응.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너 혹시 쿱스가 제대로 넣어놓은 거 같아? 아니야, 쿱스가 20만 원있 형이 체계적으로 가면 갈수록 힘들어져. 힘들어져. 알아. 힘들어져. 어, 난 나는 그냥, 그냥. 애, 애들도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게아니라 음. 지금. 이게 뭐야 이런 느낌이여가지고. 너는 파이팅 해줘. 너너너 음. 적었잖아. 난 말해봐. 난 영화. <웃음> 솔직히 말해. 너 진짜. 너 거짓말 듣기. 어, 표정 알아. 다 나와 지금. 이 표정은 지금 오. 또 형들이 헛걸음했을 때가 짜증 나가지고 하는. <웃음> <웃음> 나도 일 단이야. 아이 적었어. 어. 이렇게 나한테 비협조적이면 나도 잘 갔다 야, 나도 가만히 있을 이... 수는 없다는 내가... 거야 <웃음> <오는데. 가만히 해. 웃음> 그렇다는 거야 오늘 잘 걸렸는데? 중간아 어, <웃음> 돈을 빼갔네 어? 돈을 빼갔어 <웃음> 추측하지 마세요 형 그거 모르잖아 너의 그래. 성격에 지금 빼갔어 내가 보기에 맞아. 왜냐면 맞아. 지금 많이? 내 계산상 310만 원 나올 수가 없거든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음. 이쪽에도 많이 혼란이 있어 혼란이 있건 없건 응. 상관없이 너가 나한테 확신을 주면 돼너 응. 나한테 확신 줄 생각 있어? 난 솔직히 지금 나를 못 믿고 있거든 형들이 그러니까. 너, 너 나한테 확신 줄 생각 있냐고 그냥 그것만 물어볼게 그럼 내가 그거에 대한 방안을 너한테 알려줄게 확신 줄 거야? 응아 <웃음> 근데 이게 약간 숫자가 안 맞는다 누가 지금 거짓말 치고 그래. 있어 이거 여기서 이렇게 분열을 하면 안 되는데 1 8 0만 원이면 지금 두 명이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있어. 두 명일 수도 있고 세 명일 수도 있고. 일단 두명 아, 이상이야. 두 얘네도 거짓말할 수 있지, 뭐. 아 물론 그것도 진짜. 그럼 맞아. 나머지는 다 영원이래? 아직 확실? 아 그러면은 물어봐야 되네. 도겸 밍도 거짓말할 그러니까 수 있는 거이두 명은 이 <웃음> 친구 때문에 거짓말이 절대 아니야 아 약간 어. 에스쿱스 난 20만 원 말했어 그러니까 20만 원에 거짓말할 수도 있잖아 아, 아니 아, 진짜 아니야 나 20만 원 줬어 아, 진짜 아좀 미소 저거 <웃음> 스무스해 요즘 아, 아, 내가 봤을 때에스쿱스도 100만 원이야 자 내가 말해줄게 네. 나는 100만 원 줬어 어. 뭐야 아왜 아, 중기다 아, 말하자 지금. 이러면 같이 진행할 수 있잖아 아, 아 진짜 아, 이미지 덤데서 아, 아, 나가는 형, 거야 형 이러면 안 되지 나 근데 그 와중에 한 명이 안 말하고 있어 내가, 내가 지금 백만 원을 한 명이 안말하고지어으 이거, 이지 이거, 이거, 이거, 이지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거거 이거, 이거, 만거 이거, 앉아 빨리 아잠깐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야, 나 솔직하게 말했는데 야, 일단 얘들아 그래, 다 앉아, 앉아, 다 야, 솔직히 말했으니까 야, 나머지 장면 누구냐고 그러니까 항상 누군데 그러니까 지금 말이야 야나 아, 부순, 부순, 부순 거 같아 나도 부순 거 같아 지금 내가 봤을 때 순간이가 뒤통수 칠거 같아 쟤는 이미 아까부터 쳐 치고 있었어, 그냥 그럼 여기서 그럼 고인이 카메라에 대고 계속 밑밥을 깔아 만약 배신 하면 진짜 계속 깔아 그럼 다음 고잉부터 여기 넣어주세요 아죠 X 너무하니까 X X 민지 침대 가로열고 분리수거대 제활용되르돼 그러면 너는 90만 10원을 입금해 내가 그 10원으로 너가 날 따라오는지 안 따라오는지 볼 거야 나 말고 다른 선배 있어? 있지 근데 응. 형이 나한테 지금 왜한 명이라도 이 하면 이기는 건데 형은 나를 왜한번더 끌어들이려고 응. 하는 거야? 나도 내 나에 대한 보험이 한 명이라도 더 필요한 거지 보, 난 그럼 보험인 거야 모두가 보험이야 나한테는 보험이로만 생각하면서 난 형한테 형이 해라는 대로 시킬 수 없잖아. 그게 지키는 그, 걸 해야 돼. 네가 나. 그게 맞 너만, 그, 너만이라도 날 따라오면은 그거는 우리가 이긴다니까. 한 명만 따라오면 나머지가 다옵니다 아, 쉬고? 아, 90만 10원. 한명이라도 따라오면 내가 이겨내라고. 내가 그거 나눠주면 되는 거야. 그냥 너만 나 믿고 따라오면은 내가 고기에서 내가 이겨 한, 너만 나한 확실하게 들어줘서 1등을 하면 그냥 너랑 나 애들 다나 배신해도 너랑 나랑 돈 나누면 되는 거야. 오케이, 이제 내려가서 좋을 것 같아. 아무도 나를 믿지 않는데 내가 이렇게 협조을 낳을 이유가 있나? 아, 내가 잠깐만 근데 이게 봐봐 어쨌든 호시, 나, 민규가 <웃음> 마이너스 <웃음> 300 <잠깐>. 300이고 <웃음> 어쨌든 마이너스 400, 410만 원인데 어. 도겸이 얼마 줬다 했만 20만. 20만 원 줬까? <웃음> 거기서 내가 내가 플러스십 했어 그리고 한 명이 100만 원 적었는데 한 명은 무조건 어, 100만 원 적고 어. 얘기 안한 사람 아, 안 하고 있는 거야 이거 무슨 건 어. 아니면 최한소리야아 최한솔 한솔아 너 얼마 적었어? <웃음> 영원 너 진짜 영원히 맹세할 수 있어? 아니 근데 이거 맹세하면 재미 없잖아 맞아 어, 난... 어... 나 맹세했는데? <웃음> 그러니까 얘 아까 너는 재미가 했어. 없는 사람이야 맹세했는데 디노야 음. 안 적었더라고 어? 5만 원안 적었잖아 음.. 글쎄 아니야 안 적었어 너는 사실 애초에 너를 설득할 마음도 없었어 어, 그럴 거 같았어 어 나는 100, 101원만 0 있어도 내가 이겨 세 번째 이름 다 공개되잖아 난그 사람들 챙겨주는데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이게 우리끼리 이렇게 사람. 말을 해도 모르겠다 아니 근데 흔들리는 게있 그러니까 흔들리는 것도 있지만 진다는 생각을 하지 말자 우리 응. 라고 하고 어, 맞서 치고 다 저기서 악수하고 오지 마요 아저 미소가 쿱쇠야 남이다 믿다 실망했어 왜? 100만 원 단위가 아니던데 너 음, 100만 원민 계산이 지금 한 명이 거짓말하고 있어 나 민규 호시가 300만 원냈어. 아. 그리고 도경이 마이너스 20을 적었어. 맞아. 그리고 원우 아 원우가 플러스 10을 적었어. 음. 그리고 한 명이 말을 안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음. 지금 총 너한테 우리가 뺏긴 돈이 410만 원이야. 음. 뭐 사실 민규 너 호시는 말할 게 없었어. 응. 지금 근데 한명 누구야 100만 원 정도. 나도 몰라. 내가 애들을 다. 근데 그걸 누가 적었어 지금. 응. 그래야 수지타산이 딱 맞아. 내가 버논이 보고 60 넣으라고 했거든. 버논이가 100만 원을 넣는 건가? 그런 것 같아. 내가 보고. 아니야 버논이는 내가 확신을 주려면 60을 넣라고 했는데 이 바키가. 절대 잘가 60만 으면 누군가가 40만 을 그러니까 그렇게 넣을 리가 없으니까 어, 얘번호는 어, 어. 일단 안, 넣어, 안 넣었을 아, 수도 어, 있고 그가 100만, 100만, 100만 원 넣었어요 가 100만 원을 넣을 수도 있는 거야 어, 오케이 90만 1 0 0 원을 넣어줘 90만.. 나가티안 나게 90만 5천 원을 넣어줘 그래 90만 5천 원을 넣어줘 널 확인시켜줄 게 필요하니까 응. 이런 데 끝나보자 승관아 오케이. 오케이. 승관아 너백좋줬어 좋았어. 와, 수지 타잔이 안 맞아, 맞아 지금. 딱 너가 말해야, 너가 백, 너 백이야. 응? 너 백이지 딱. 너딱 좋잖아, 너 <웃음> 지금 수 쓰는 게다 보여? 너 지금 아니니까 놀래는 거야. 와, 와, 연기 잘한다. <웃음> 야 진짜. <웃음> 와, 와, 연기면 대박이야. 너그럼 진짜 연기면 대박이야. 나 지금 너무 너, 서운해. 진짜 아니야? 감정적으로 가면, 감정적으로 가면 지는 거지만. <웃음> 아니, 내가 봤을 때 승관이는 그냥 둘다 영원 줬을 것 같은데. <웃음> 그럼 너가 좋니 그럼 번원이네. 야무준이다영원이래너 눈빛지 않아 이렇게 그러니까, 조금만돈 가지고 어? 장난 안쳐 우리가 마음을 모으기로 하고 하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까지 이제 저버리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끼리 야, 나는 지금 죽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있어 널 걸어 사실 저는 밑에서 팀업을 다지고 있는 상 네, 다지는 ]인데. 리더입니다 거의 단한 명이라도 배신을 하면 진짜 너네는 인간이길 포기한 플라스틱이다 <웃음> 아그 정도까지 얘기를 했나요? 네. 네, 그게 나예요 오라스틱으로 가시죠 이미 100만 원을 쐈습니다 진짜로요? 네 지금 100만 원을 쐈다고 자진해서 말을 해줬기 때문에 맞아. 90만 5만 원을 보내주시기 바래요 90만 5만 원은 무슨.. 뭐야? <웃음> 95만, 95만 원 보내요. 네. 있거든? 95만 원을 보내주시면 은 제가 우디라고 확신을 하고 오케이 응,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름몰이 감사합니다 알겠습그 여름머리로 파일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적어질 수 있게 바랄게요 야, 여기 각박한 세상이야 누가 누가 챙겨주니 아, 네다 믿어 어, 오, 야, 듬직한데? 아, 듬지한 아, 너무 잘해줬어요 잘했 네, 너무 잘해줬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쭉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마피아를 어떻게 했는데 또 그런 의리라는 것에 굉장히 네. 많이 흔들다가 네네 이 마피아의 추억을 정환 씨께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순간 그렇죠 그렇죠 또 저는 그때 그 추억이 잊혀지지가 않죠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또... 해왔던 그 역사 그렇죠 그 뜨거운 열정 이걸로 저희가 또다시 추억을 만든다면 저희는 어떠한 콘텐츠에서도 깨질 일이 없어요 좋은 드림이 됐어요 이것 또한 역사에 남기를 바랍니다 아 아주 좋은 파트너를 만났어 저는 그럼 100을 지르겠습니다. h e house. i 어..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그 어떻게 확인됐나요? 아, 아, 저는 다알수 있어요. 아, 네네. 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도겸 씨도 같이 갈 거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몇 명인가요, 총? 아, 어, 그건 제가 알려 줄 필요가 없죠. 어, 그런가요? 네. 저 제가 된보수는 확실해 주시는 거. 아, 당연하죠. 빈손으로 가는 일은 절대 없게끔 만들겠습니다. 빈슬레가 유하니까요 네. 아닙니다 t 네. 근데 또 호시 같은 애들이 이게 카메라에 <웃음> 조명 받는 거 좋아해 가지고 정말, 마지막에 정말이. 마지막에 3라운드 하면서 야, 우리 다마음맞췄다 근데 100만 원, 팍! 마이너스 <웃음> 이러면서, 그래, 돈 라인, 돈사인이 돈 라인이... 근데 이돈 라인은 나 진짜 그렇게 할거 같은데 나도 이거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진짜, 이거 멤버들 간에 진짜 그게 너무 진짜 여기서 멤버 배신하자 그럼 진짜 인간이길 포기한 플라스틱이야 <웃음> 정한이도 멤버잖아 지금 설정상 우리가 팀이다 아, <웃음> 어, 재밌네 그리고 오시 형, 그거에 <웃음> 뭐야, 흔들릴 필요가 없어 형, <웃음> 어, 안 흔들려? 아 그렇지? 음. 형은 형 처음에 마, 마음먹었던 그대로 그러니까. 가는돼 아, 아 근데 이분 3분이요 3분, 3분, 약간, 2분이 약간 2분이 이해하니까 재밌네 아 이해 안 됐어. 을 솔직히 1라운드에 이해가 잘안 됐거든요 지금 몇 시죠? 콘텐츠 시작한 지몇 시간보다 <웃음> 거의 내가 봤을 때첫 주는 나는 그냥 가만히 있을 거야 <웃음> 이렇게 너무 머리 쓰는 콘텐츠 하지 맙시다 예상 금액이 어느, 어느 정도 되십니까? 지금 계산하고 있어요. 지금 해봅시다. 그쪽들이 저희한테 주는 돈이 다그 예상 금액이 될 거예요 여기에 뭐, 배신자나 스파이가 뭐, 없을 것 같습니까? 그걸 지금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끝나고 보시죠 아니요 지금 말해주시죠 그러면 가세요 저는 당신의 도움 필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약을 했으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0만 원으로 갈게요. 왜? 왜? 제 전략입니다. 70이요? 네. 저, 저 믿으세요? 네네. 아, 아 저를, <웃음> 당신이 저를 믿어야 <웃음> 되는 거에요. 니요전당신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전 당신이 저를 믿어주는 신뢰가 필요합니다. 어? 전 믿습니다. <웃음> 따라 <웃음> 없 믿을 필요가 없다. 아, 근데 당신안오는게저한테는더 좋아요. 왜냐면 파이가 덜 나눠지기 때문이죠. 음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빈손으 싶어가지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웃음> 빈손으로 가는 거 속상하잖아요. 빈수레가 요란하니까 싫어요. A 씨 왔어. 돈을 안 걸었더라고. 돈을 안 걸었다라고. 빵 원을 걸었다라고. 사실 안 와도 돼. 계속 빵원 걸어줘. 어 그게 나나.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나 가져갈수 있는 돈이 더 커져. 내가 빈만한 걸으면. 걸면은 너도 돈을 받아갈 수 있어. 그리고 저 앞에서 아이들이 좋은 소리 하는 거를 이건 예능이니까 다 기다마 듣지 않아도 돼. 그런가? 어, 어, 세상에 이상적인 건 별로 없어. 순수한 마음을 가진 거지. 그렇지, 뭐.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를 생각해서 말해주는 거야. 음. 이, 여기에서는 그런 생각 안 가져도 된다. 나의 그 내가 나의 삶인 그. 정해지는 건아아 있으니까 존중해 오케이 존경하고 지금 얘기가 빨리 끝난 거 보니까 영혼 쟤는 아니야 쟤는 아닐 거 같아 어 원원이 감 봤어 감 봤어 영혼 소트라고 만약에 붙으면 5만 원에 보장해 준다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마이너스가 제가, 제가 마이너스가 얼마큼이든 응, 응. 그 마이너스를 다, 다 채워주고 5만, 5만 원에 보장해 준다고요. 네네. 인손으로 음. 가는 것보다 5만 원이라도 가져가는 게 좋잖아요. 음, 어 그거 맞죠. 그렇죠. 사실 그 처음에는 그냥 중립을 지키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렇죠. 네? 맞아요. 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네네. 내려가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조정하니까. 계산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정하니야. 진짜 본격이 뭐냐면 금액을 정해줘. 금액을 정해줘서 얘가 나를 진짜 따라오는지 금액을 어딨을까? 계산을 때려서 확인을 해. 아... 아. 아. 그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건 지금 우리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아. 슈아도 마찬가지로 간을 좀 보셨네요. 간을 걷다고 네. 영원하셨잖아요나영원안 했어. 영원 했어요. 영원안 했어. 얼마 했는데요? 제가 10. 확인 못할것 같아요. 나백 했어. 진짜 다 걸고 백 했어. 진짜로요? 그렇게 진짜 말하는... 살고... 그럼 저의 계산이 틀려지는데요 일단 계산서.. 계산식으로는 저의 사람 말고 음. 한 사람이 100만 원을 더 넣었어요 딱한 사람만 근데 그 100만 원을 넣었다는 사람이 지금 확실하게 두 명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거, 이번 거이 거를 확인할 수 있게끔 90만 500원을 넣어 이 500원이 보이면 은 내가 넣으라고 확신을 할게 그러니까 일단 90만 500원을 한번 볼게 한번 <웃음> 볼게 오케이 잠 아. 오디오 체크 전체적으로 아네 좋아요 형 승관아 정원이 불러 뭐... <웃음> 야 핸드폰은 하지 말자 인간적으로 핸드폰 네. 갑자기 승관이 좀 불러봐 승관이 딱 보니까 승관이테 <웃음> 와야방송인는 핸드폰 하지 마십시너 아, 진짜 그냥 플라스틱 되는 거다 혁반아 너, 너 믿어달라며 이게... 너 지금 저기서 소통하고 있어 너 믿어버기야 <웃음> 야 봐봐 야, 야, 믿어달라고, 믿어달라고 <웃음> 해놓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 내가 만약에 지금 대신 자라면 그래. 지금 정환이 형이 대놓고 어? 나를 불렀는데 걸 민경이 봤어 그 민경이 나한테 승관아 정한이 형 부른다 하고 내가 정한이 형 봤는데 정한이 형이 거기서 대놓고 나한테 이렇게 한다고? 지금 이상하게 노린 걸 수도 있어 그래, 그래. 어, 정한이 형 카톡 가 그렇게는 안 되지 아왜왜왜왜 왜, 왜, 왜, 왜, 왜. 아! 이러면은 야, 우리 야, 어떻게 하시려고 가 가막장너 진짜 인간이기 포기해. 아, 얘가, 아 얘가, 얘가, 얘가, 얘가, 나, 진짜 야야못 간다고 나어갈수 있어. 내가 내가 내가 내가 어 백프로야 그렇게 뭐, 왜 이렇게 너무 훌륭스럽게 하지 말고 아니 얘가 나 믿어달라 했는데 지금 어, 믿음을 그래. 안 주잖아 지금 그러니까 우리 이런 상황 만드는 게 정하 님과 바라는 그래. 거야 그래 그래 그렇다니까 내가 어, 어, 아까 말하는 게 계속 그거잖아 아주 뭐 그거를 잘 하더만 샘을좀잘 했더만 아... 당연하지 너 음. 10만 원 가지 같더라 어... 어, 어, 어 정확해 바삭해 <웃음> <웃음> 아, 음. 이거 바삭하게 전할 수 있는 멤버가 누가 있을까 <웃음> 야 그러게 한 명이 있다는 거 자체가 파국이거든 그렇지 이게 그 스파이를 가려내는 게 일단 내 나의 지금 주 목적이긴 해 이번 달에 그래, 그래. 그러니까 일단은 뭐 그렇게 하고 오. 다음에 또 어, 그래. 좋은 시간 가져보자고 뭐 많이 벌어봐 한 뭐. 그래 그래 힘드네요 그렇죠? <웃음> <되죠? 웃음> 준이는 영원을 했어요 응? 음, 아니네요 했어요 <웃음> 아니요? 확실해요 확실한데 준이는 일단 1차 때 저를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네. 나중에 3차 때 가도 베네핏은 조금 적어질 겁니다 음. 뭐 저를 도와줄 수 있어요 처음부터 절 믿어준 것보다는 음. 어, 조금 적을 거고요 네음 그리고 저는 안 와도 됩니다 왜냐면 이미 저는 형성된 그룹들이 있기 때문에 어, 굳이 저는 설득할 필요도 없고 어, 그냥 마음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아 <웃음> 어, 정한 씨 내려오셨어요 윤정아 너가 진짜 우리 팀다 분열하게 만들겠어 예능으로 봐 얘들아 예능으로 본인이 제일 진지하면서 <웃음> 정은이 입장에 재밌어 왜냐면 아까 거기서 이거 한번 했다고 야야야야와야야 그래. <웃음> 승관 야, 야, 야, <웃음> 야, 야, 야, 아 그게 아니라 진짜 야야야야 <웃음> 이런 승관이 <웃음> 너 근데 재밌어, 이미 와. 지웠을 수도 있겠지만 문자를 확인을 안 하더라고요 승관이 아, 동공이 흔들리고 네뭐 재밌게 보고 봤습니다 네. 음악이 나가와와와 오, 아. 어. 어. 이면은 아까부터 깎인 거잖아요. 마지막에 5원 뭐야? <웃음> 야 15원 누구냐? 장난쳐 놨어 이거 제대로. 아. 근데 여기서는 확실하게 넘어갈 사람이고 다행이다. 확실히 우리 지키는 사람이 있어. 어. 이 수자를 야 플러스 생각보다 많이 한거 같아. 그러니까 아, 플러스라도 어쨌든 전혀 같잖아. 어. 그렇지. 알겠습니다 전 들어가겠습니다 야 근데 지금 이제 끝났어 이제 저희 올라가면 얘기를 할 건데 경례 깔끔하게 하자 이제 네. 깔끔하게 하자. 분배가 사람이 많으면 안 된다 생각이 아. 들어 이 이목통위는 음. 다영이고 다섯 명이서 해결하는 거야 지금 우리는 다섯 아, 명이자 아, 알지? 만이다, 어, 만이다, 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이너 390 얼마잖아 아. 우리가 플러스 490 얼마를 해야 되는 거지딱 100을 만들어야 되거든? 자, 그러면 다섯 100... 명만 있으면 돼 아. 응, 응, 오케이 오케이 내가, 이해 됐어 내가 95만 5515원 플러스를 시켜. 자그 다음에 100, 100만 원을 할 사람 네명 있어야 돼 내가 1할게 100 나도 100할게 나도 잠깐만 혹시 모르니까 아니면 이, 이거 믿음직스러운지못한면 그러니까, 아니, 조금 더 순수해 보이는 사람 조금 더 순수한 친구들이 보고 아난 믿음직스러워지 못한 <웃음> 그 말이 아니야 오즈 근데 만약에 다섯 명중에서한명 사기 치면 그건 더 크게 <웃음> 되잖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우리 그래. 그럴 생각 없아 진짜 아, 처음에 플러스한 거 솔직하게 깠으니까 내가 100만 원 플러스 할게 그래 그래 어, 나도 100 플러스 할게 자 이거 확인 제대로 했다 그렇죠, 그렇죠. 누구야? 누구 누구야? 김 D8 1후 오지 도겸이 이거 왜 확인하는 거지? 야. 아니 확인은 해야지 <웃음> 나 진짜, 오늘은 오늘 진짜 안할 거야 진짜 이게 진짜야? 어나 진짜로 내가 볼때 최고의 이름 우리가 정원이 형을 이기는 게 최고의 재밌는 그림 아 재밌는 그림도 다 좋은데 응. 우리끼리 약속한 걸 지키자고 아니, 다들 근데 반연은 처음에는 그게 안깠었잖아난가 번을 시간 진짜 웃으려고, 웃으려고. 그래서 내 생각은 화명을 더 플러스 어, 맞아, 맞아. 배를 어. 더 쓰는 거야. 아니 근데 이게 아, 한 그렇지. 사람이 어차피 배신 때릴 거면 그걸 쓰고 말고 필요가 없어. 그냥 네. 다뭐 웃으면서 봅시다. 네, 그러긴 해. 너너네거 어, 어, 알지? 왜자 <웃음> 앉아.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 고민한다. 아, 왜 이렇게 듣기나? 듣기나 생각. 이 이. 이제 던졌어. 야, 본우나. 쟤는 그냥 더 <웃음> 버... 버... 논. 야, 맹구야. <웃음> 야, 너가 <웃음> 고민 너무 오래 한다. 본우나. 어. 몰라. 난 우리 지켰어. 아, 지켰지. 진짜 오늘 <웃음> 약간 좀숨 막히긴 하네. <웃음> 아, <웃음> 짜릿하다 진짜 맞아. 뭔데 떨리는 거야? 나 떨려 아. 쉬운 거거든 우리 그냥 방금 약속한 대로 적으면 그 8만 원이야 그러면 되는데? 야, 근데 왜 어. 그, 이게 100딱 쓰는 거 얼마나 멋있냐 와. 근데 나는 아. 진짜 플라스틱인가 봐 고민인데 플라스틱. 야. 야. 야. 야! 야, 야. 근데 또 진짜 또 착한 게 솔직한 거야 아니 근데 흔들리는 마음까지 말해줘서 고마워 어. 흔들리는 플라스틱 속에서 어. 쿱스 향이 느껴진 어. 거야 마지막 이거, 이거 플라스틱 가면 은 <웃음> 쿱스 향 하나만 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3,5병 주고 아, 너무 좀 심했다 좀 심하게 흔어 미안해 <웃음> 야 이거 진짜 어려운데 어, 와... 맞아 맞아 이제 촛대로... 맞아 맞아 맞아 그 상아 보고. <웃음> 자, 지금, 지금 몇명 썼지? 그걸 왜 궁금해하지? 쓴 사람들의 어, 그거 그, 그거 그거 그걸 맞아. 믿음을 보고 싶어서 오케이 마지막이잖아 아, 5초 준다 아, 5초 나 지금 위에서 모두 뭐고 하는 줄 알아? 어, 계산할게요 다 스파이래 <웃음> 도겸아 도겸, <웃음> 도겸, 도겸, 아니야 그래서 아, 내가 어떻게 야, <웃음> 뭐, 왜 이래? 도겸이 요나 믿어 진짜? 나 믿어. 도겸아 너 이용당한 거 처음부터 배제되고 순수하다 근데 진짜 다스파이면 진짜 대박인 거 알지? 나 진짜 믿는다 아, 다 스파이머 그냥 도겸이만 돈 내는 거야? 진짜 예능이라면 그게 진짜 재밌을 수도 있겠다 어디 <웃음> 갔었어? 야 눈빛 돌지 마 너네 그네 지금 인간에게 포기하려고 했어 지금 호시야 눈빛, 눈빛 돌지 마 눈빛 돌지 마 호시야, 호시야 같이 빨리 나오는 거 그걸 왜 강조하지? 어기서 내가 봤을 때 오늘의 마무리에는 리더야. 그치. 오 형이 디테일을 숫자 갖고 있잖아. 아. 형이 거기서 배신을 때리냐 아니면 제대로 가느냐. 그래서 백이 그래. 나오냐. 형이, 형이 마지막에가. 오프스 나와서 정환이랑 네. 둘이 형이랑 반대하냐 아, 이거야. 그치, 그치. 내가 봤을 때. 우리의 그걸 보여 줄 건지 배신을 보여 줄 건지 형이 결정해. 이미 톡 긍졌어. 그냥 아. 이제 나는 형은 형을 믿어. 형을 믿어. 츄야 나형 믿어. 흔들리지 마. 진짜 믿는다. 조셔. 아. 아예 나 믿어 왜못 뭐 믿어 봅시 형. 우리 믿을게. 진짜 형이 이게 응. 형이 진짜 키포인트. 나 솔직히, 어. 솔직히 나머지 지금 이분위기 믿거든 근데 네. 내가 생각해도 형의 조건이 지금 너무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네, 내가 걱정하는 거야 나와서도 거기에 플러스 90 얼마든 마이너스 1 0이인딱둘중 하나 선택하라고 하면 흔들릴 것 같은데 아니 형 마지막까지 솔직히 나도 흔들려줘 난2 0 0조 선. 근데 약간 200. 버논이 말이 좀흔들리더라고 진짜 예능은 뭘까? 멋있게 예능이 안돼 이거는 아, 그냥 진짜 어, 냄새 나게 되는거 어, 아, 냄새 나게 진짜 그냥, 나는 아, 예능 아, 다 뭐, 필요 없어 뭐 8만 원이든 뭐 얼마든 네. 솔직히 그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 예능이 그렇구나. 중요한 거지 깔끔하게 아니능 버카프다. 진짜 내가 뭘 가를 생각하면 그거를 어 나는 사람일까 했다. 플라스틱일까? <웃음> 어, 자기답게 해. <웃음> 얘는 한순가야. 나는거 어. 평생이야. 내 말에 들어 봐. 뭐야, 어? 잘못했구나 내가 방금 들어갔다 왔잖아. 맞아. 잠깐 흔들려. 괜찮아. 썼어? 내가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마이너스 아이들 썼어. 빨리. 마이너스 내 썼어. 어, 마이너스, 네, 썼어. 어, 오케이. 그러면 화면 더뿐이 내가 내가 플러스 할게. 어. 내가 플러스 할게. 오케이. 그래. 아 그래 어, 말해줘서 고마워 어, 아, 말해줘서 고마워 아니야 아니야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아니 난 그게 잘했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 그렇게 적었어 이렇게. <목소리> 좋아 이렇게 이렇게 어. 그래, 이게 솔직한 어. 거야 이게 1차도 100이 쉬얼 흥일수도 있어 근데 이해해 알겠습야다 <아니, 목소리> <목소리> 지금 쿱스 좀 포기한 느낌인데? 아니야 지금 고민하고 <목소리> 있잖아 지금 고작 돈의 멤버를 버린다? 리더가? 그럼 이미지 이 진짜 그냥 이거야 이거야 저 컨셉 자꾸 밀어 에스쿱스야 일어나 에스쿱스 리더 아니야 덜이 너이야 우지가 이 빌드업이 진짜 장난 아니다 아 근데 걱정돼서 그래 쿱스 형 걱정돼서 그래 이건 마저도 빌드업이야 아, 아, 저 문을 저... 한번 주세요 이거 돌이킬 수 없는데 야 근데 야그 자리 정환이 형 말고 아, 우지 앉아도 재미있다 번호야 너의 눈빛이 약간 안 몰라. 믿긴다 안 믿겨? 두고 보자고 <웃음> 확신에 찬 눈빛이야 아 진짜 아니 나 진짜 난 존중해 그러니까 어? 그렇게까지 해서 예능을 아, 만들어서 자기가 주인공 되고 싶으면 아. 그게 주인공이 안 된다니까? 아, 그러니까 주인공이 아니야. 아는야 그렇게 됐을 때손가락 찌르 하지 말자 손가락 찌를 할 걸? 어. 어. 나할 거야. 거야 나 콧구멍 찌를 <웃음> 거야 콧구멍, 콧구멍 찌를 거래 만약에 그걸 당하고 싶지 않다? 그럼 고백을 해야지 <웃음> 이것마저 우리 팀의 의린인 거야 어, 이 모습 손가락지 말고 주먹 우리 처음 만졌을때 반지 받았을 때 어? 왜 그래? 야, 그 샤이닝 다이아몬드 날... 그... 그걸 왜정한이를 빼놓고 하냐고 자꾸 지금 설정상 근데 우리가 그냥 딱한 번만 딱 도무와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근데 지금 그가그 대사가 그래. 대신자한테는 딱 맞추되는 거야든 누나만만 딱 감으면 어 힘들진 않아? 어 괜찮아 재밌네 너네 재밌어. 반응들이 어 마지막에 이게 마지막에 마지막에 3단계에서까 마지막에 중요해 흔들어 애들은 아유잘 놀다 갑니다 그래 그래 다음에 또 보자 가, 갔다 올게 <웃음> 에스쿱스 참 리더. 난 내가 살아가면서 진짜 유일하게 솔직하게 다 말할 수 있는 사람들 멤버들. 96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살아보면서 참 남는 게 너희밖에 없더라고. 어, 그럼. 어 소신발언 좋아요. 2021년 신축년 새해부터 일어난 거래 사건. 카메라 각도 바뀌어야 돼요. 저희는 그 사건의 진실을 조금 더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왼쪽으로 왼쪽 <웃음> 왼쪽 카메라. 그때 윤모 씨는 멤버들에게. <웃음> 자꾸만 달콤한 유혹을 하면서 자꾸만 달콤한 유혹을 <웃음> 자꾸만 자꾸만 라임 버릇은 <웃음> <웃음> 못배네 고잉스무틴 <Going> 팀은 <웃음> 결국 팀의 <웃음> 분열을 원했던 <웃음> 것일까요? 가방 내려다보자 에스쿱스야 형형 <웃음> 우리 그 서로 믿자 멤버 자리에 저 갔지 진짜 난 믿어 진짜. 믿자 우리가 믿어야 돼. 나 지금 팔만 원 벌겠다 이러는 게 아니야. 나돈 많아. 네. 그래. 얼마니? 아. 그래. <웃음> 야, 좀 얼마, 땡겨줘. 정한이 형도 고생했고 아, 야, 멤버들 아, 설득하느라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 고데 그래. 재밌지. 본인도 우리를 지금 분열시키고 있다는 거 알텐데. 마음에 안 아파 보이면. 마음에 어, 아파 보이세요. 너무 재밌어 보이더라고. 그냥 되게 유심해 한다. <웃음> 오케이, 아, 주사위 던졌다. 끝났다. 끝났다. 됐었죠? 끝. 자, 믿습니다. 우리 다 믿습니다. 끝. 우리 다 믿어야 돼요. 딱 플러스 100딱 나면 오 되는 거잖아, 그렇지? 진짜 제발 <목소리> 악하게 들어온 돈은 악하게 빠져나간다 그건 돈이 아니야 돈은 돌고 돌지만 사람은 한... 그 사람은 어, 돌고 돌지 유식한 하지 얘기하고 하지 싶지만 안, 안 해도 돼 유식한 척하게 <웃음> <깜짝하게> 얘기하고 싶지만 <목소리> 아, 난 유식해 보이고 싶은 욕심이 없어 나는 금액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난실4만 원을 비웠어 왜냐하면 그러니까 96만 원이 우리 팔만 원이 나눠가지고 4만 원을 전에 가져갈 수있거든 어. 그래서 그냥 다 같이 가져가는 그림으로 만들어서 그게 렇 잘랐어. 그냥 4만 원. 96만 원이 딱 나오면 진짜 멋있는 거네. 어. 진짜 멋있는 거네. 근데 거 여기서 196만 원. <웃음> <웃음> <웃음> 뭐야! 아니 100만 원누구야고 해! 주먹질을 받아 못해. 100만 대 맞는다 진짜. 아니면 진짜 이상하게 막 542만 원! 100. <웃음> <100만 원을 웃음> 542만 원? <웃음> 아, 너무 기대 오히려. 맘쳐. 근데 진짜 예능을 생각했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 아 솔직히 지금 뭐가 나와도 어. 재밌을 것 같긴 해, 솔직히. 아, 재밌어, 아 야, 왜 이렇게 떨리냐? 아이, 진짜 아, 이놈들아! 라고 아, 소리치는 승관아. 아, <웃음> 라고 나를 타이르는 우주야. 경냥 궁금하다, 그 궁금하다. 아, 정한이 형. 고생했어. 음, 고생했다. 응 고생했다. 1라운드 <목소리> 나를 믿어주는 사람. 보자. 어, 아니 야. 믿어줬어. 아, 방야 이거 왜 이렇게 긴장되냐. 어. 어. 오케이. 맞죠 민기 맞죠. 오케이. 민기 맞죠. 정지켰어. 빵. 진호 빵은 오케이. 아 진호. 어 의리. 어 정지. 아, 오케이 okay, okay. 나, 나, 나 밝혔어 나 밝혔어 밝혔어 밝혔어 어, 나 맞지? 어 맞네 순간 영어 맞네 끝까지 예능 맞게. 했네 순간이 허둥 어, 어, 어, 어, 나 원웅이 어, 어, 의심했는데 나, 나 의심했어 어, 나도 어. 약간 의심했어 전웅이 어. 의심 나2 0만원 맞죠? 정확해 <웃음> 귀여워 근데 2 0만원 이것도 정한이가 <웃음> 시켜 산 거잖아 어. 맞아 훨잘 들었어 맞아 훨시 맞아 추아 어 준빵은 원웅 너네 형은 10만 원1 0만원 100만 원 100만 원1 0 0아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나0 0만원 100만 원 100만 1라운드 야 이게.. 야 잠깐만 2라운드 이거 비교하면서 많이 있다 비교하면서 10만 할게. 5원 야. 10만 5원 민규 10만 5원 나한테 90만.. 어. 나 90만 원 적지 않나 10만인가 봐 어쨌든 상관 없어 결과는 똑같았으니까 0만좀 없어 결과 90만, 90만 아. 10원? 와우 승관이도 넘어갔네 어, 승관이 아,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해줬어 진호 솔직하게 얘기해 갑자기, 50만, 디노, 솔직하게 갑자기 50만 원이었어? 뺏었어 뺏었네 어, 야, 잘했다 근데 잘했다 뺏었어, 뺏었어. 어, 그래야, 좀 그래야, 어, 그래야 하고 싶가지고 진호는 완전 헌신어 에스쿱스도 솔직하게 얘기했고 그치 우지도 우지도 어얘 솔직하게 얘기했고 우진을 왜 보냈어? 그냥 <레> 그래? <레> 보내본 아 그래? 그냥 보해본 거야? 호시는 깔끔하게 계속 100만 원 줬네? 아 진짜? 불꽃 줘. 어 플러스 30. 도겸이도 솔직하게 얘기했고 저 뒤에 영원 제대로 얘기했고 원호는기했었어 네, 얘기했었어x2 아, 얘기했었어. 어. 얘기했었어. 오 500원 귀여운데? <레> 아, 야 진짜 충실이다 충실이껌사 먹으라고 해. 야 껌도 좀오5 0원 해. 껌사 먹으라는 거야? 와 원우가 100만 원 잘했네. 원우는 처음부터 와서 말했어. 준희 잘했네. 잘했다x2 잘했다 잘했다. 오케이. 아 자, 어 야, 겨야 야, 같이 있겠다 야, 야, 우리 믿었잖아, 야, 우리 손 믿었잖아 형도 잡을래? 아, 그래, 그래 아. TV는 보이겠지 우리의, 아. 우리의 목표가는 96만 원이야 아, 96만 원이야 형한테 4만 원씩 거야 형도 한, 어, 어, 한 거야 어, 알아, 알아 가자 제발! 제발! 손잡주시게 잘한다, 잘다 멋있다 진짜 와. 와, 다 너무 뿌듯해, 오, 너무 진짜 뿌듯해 아름다워 야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런 적은 내가 진짜 똑똑하네요 누가 적었어? 왜? 아 어, 너무 좋다 아 다행히 아. 인간에게 포기한 사람은 아. 없군요? 뭐, 물아쓰지가 안 됐네 장만이왜 어. 가져가는 거? 다만은 거의 4만 원돈 가져가는 거 아. 3만 원 4만 아. 1원 아 너무 아름답지 않나? 아, 아름다워. 너무 아름다워 결국엔 아, 어. 제일 좋은 그림이 나왔네 아 너무 좋아 비록 정한이 형은 우리보다 조금 못발긴했겠지만 애차 나 진짜 다나눠주려고 했었어 위에서. 정말 뿌듯한 결과물이다. 아, 아. 돈이에요? 정한이 왜 다? 야야 어디가 어디가? 난 아니야 제만 <쟤만> 했어. 제 <웃음> 뺄까? 빼고 야 빼고 야야 야, 야. 야 우리 야. 우리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웃음> 야. 야. 야. <웃음> <자세>. <웃음> 우와. 자 그러니까 모두 다 행복한 너무 좋아 진짜 비록 한 명이 없었지만 오늘 비록 오늘 한 명이 아니, 없었지만 상관이가 사정상 참석을 했네요 했네요 그가 그러니까 끝났어 왜 어. 아, <웃음> 뭐, 마지막까지 연능을 뭐, 생각했을까요? <웃음> 결국엔 윤정환이 졌네요 그렇죠 그렇죠 오아 처음으로 고잉 <웃음> 스무틴 )아. 중에 심리전으로 윤정환이 졌습니다 윤정환을 이겼습니다 역시 사람 똘똘 뭉치면 어, 뭐든지 예. 할수 있다라 우리 팀은 우리 팀은 이겼어요 자 그런 얘기가 있죠 뭉치면 산다 그렇죠 흩어지면 죽는다 뭐뭐 이거, 이거 뭐, 어떻게 끝내야 되죠? 저희가 아, 구호 한번 외치면서 끝낼까요? 네. 마음이 붙히면서 하자. 100만 원. <웃음> 어, 약간 좀, 약간 오랜만에 고인스 이런 거 하니까 좀 창피하다, 약간. 아. <웃음> 가자. 가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자, 자, 자, 스레드 칠게요. 잠시만요. 아, 너무 뻔듯하다 스레드 치기 전에 여러분 흥분 나눌게요. 아, 좋았습니다. 그 1호는, 아. 1호는 DC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예. 아, 예. 고생하셨요 오늘 1탄. 아, 고생하셨어요. 아, 어쨌든 우리가 네. 이렇게 네. 모여가지고. 네. 좋은 결과 나한테게 너무 뿌듯해. 여러분, <목소리도> 다끝났나 <끝난다> 이제. <목소리도> <목소리도> 고생하습니다나 둘, 셋. 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오케이, 3 라운드. 아, 왜야 진짜 똑똑해, 범은 똑똑한 거야. 왜 똑똑한 왜? 거야. 왜 어쨌든 똑똑한 마이너스 일원 되는 게더 좋으니까. 어. 어쨌든 0만원 백만 원만넘 되니까 마이너스 일 원을 이렇게 장치가 된 아, 거지. 범은 어떻게? 어떻게 아, 사실 <웃음> 나내 의도를 뭐 얘기해 줘? 내 어. 의도 얘기해 줘. 그러니까 돈을 우리 팀으로 가져온 돈은 하나도 없어. 나는 돈을 도움을 둔 거네 어, 어, 도움을 거. 돈을 줬다는 되게 악덕인데? 양쪽에 <웃음> <다> 그 팀을 <웃음> 어, 한 거지 약졌다. 그래서 오래 걸렸네 얘, 약간, 아. 약간 반플라스인데 버스 안에서 g o